자취방 부엌에 찬물이 잘안 나와가지고 찬물을 손시려 하면서 쌀 씻으니까 박주걱으로 이렇게 씻으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밥 이, 다 지워졌 습니다. 김치 팬케이크! <웃음> 김치전 다 만들었어요 색깔이 별로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지가서 애까지 낳았다 どうしたで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줬어요. 꽃병에비도 새로 받았고요. 이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오늘 사온 오징어 젓갈에 땡초 썰어가지고 넣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무말랭이에다가 우리 집, 저희 집 김장김치 스팸 한캔 썰어가지고 기름에 구웠어요. 이것도 마트에서 사온 깻잎지입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오늘 숙배송을 주문을 해가지고 좀 전에 도착을 했어요. 우유에다가 시리얼 말아먹으려고 켈로그 후루트링 530g짜리 하나 샀어요. 국내산 대추방울 토마토 750g짜리 4 7 3 1원을 주고 하나 구입했어요. 제가 토마토를 좋아해가지고 자주 사먹고 있어요. 깐쪽파 한단 샀습니다. 2,356원을 주고 샀고요. 365 카페엘파소 바닐라 향시럽 500ml 짜리 하나랑 365 카페엘파소 카라멜 향시럽 480ml 짜리 하나 샀어요. 캡슐 커피를 생으로 마시니까 너무 씁쓸해가지고 시럽 타 먹어야겠더라고요. 서울우유 2.3l 짜리 5653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소용용 삼겹살 500g 7505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 습배송 하울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핑크색 캡슐 넣어서 커피 마셔보겠습니다. 쓱 배송으로 주문했던 카라멜 시럽 두번다 넣어줄게요. 동산에 방을 내놔가지고 지금 저희 집이 허벌집이 돼버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제 자취방 비밀번호 알고 있어가지고 저 출근하면은 그냥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혼자 사는 집인데 남들이 비밀번호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음> 찝찝해가지고 한번두번 어우 다 튀었네? 음유엉망진창스 카라멜 냄새 장난 아니에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막 수박 캡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마셔볼 생각이에요. 와, 맛 좋다. JMT입니다. <웃음>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JMT라고 하는 게 구독자님의 삼촌 분이라고 하셨나? 아무튼 <웃음> 젊어 보이려고 <웃음> 신세대 용어 쓰는 삼촌 같다고 하셔가지고 <웃음> 택폭 당해서 그 뒤로 잘못쓰겠더라고요 <웃음> 젊은 척 하는게 맞기 때문에 세번 넣으니까 진짜 JMT 카페 까라멜 마겨아또 맛이 나네요 곧 월요일 오전을 목표로 열심히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편집을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은 1월 21일 월요일 12시 19분입니다. 저한테는 월요일이 헬요일인데 진짜 오랜만에 월요일 오프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 인코딩 기다렸다가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자야겠어요. 배고파가지고 후루트링 먹으려고 합니다. 음, 아 냄새 대박.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어뭐 진짜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흘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아 그냥 저 내릴게요 아빠 죽겠네 근데 진짜 저런 사람들이 있나 싶은데 지금부터 심장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웃음> 아, 스티커 너무 귀여워요. 국민 다시 알아본 걸로 바꿔라 알겠지? 고기 만두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좀 식어가지고 차갑긴 한데 JMT입니다. 오, 아 진짜 맛있어. 그래, 그래. 음. <놀람> 아이, 저는 그뭐 안녕하시랍니까? 그거 할때 그렇게 웃기다고 신문에서만 봤는데. 먹을게. 응 많이 먹어. 근데 실버니 이거 순어 참기름 약간만 넣어줍니다. 약간 오늘 저녁은 갓 지은 쌀밥 양반김 오이고추 된장무침이랑 오징어젓갈 그리고 어, 어제 담근 야매파김치 그리고 저희집 김장김치입니다. 굴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시원한 맛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싫어요 아까 4화까지 봐가지고 이제 5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화 대생 먹 말고 진. 수. 성. 찬. <웃음> 네, 지랄이. 핑이지랄이 뱅클럽부터 입장하겠습니다. 잼마요! 내가 했던 거 중에 제일 신나고 폭탄 한판는 생일시키네! 안다 안꽤 힘들더라고요. 물 마시는 게. 어제 물 마시고 한요 정도 남아있는데 오늘 마저 열심히 마셔보죠. 계속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와가지고 많이 예민한 상태예요. 개인적인 물건들, 뭐 일기라든지 사진들, 귀중품, 카메라라든지 패드 그런 걸다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영상도 제대로 못 찍고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오늘 점심은 베트남 쌀국수예요.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로마라는 캡슐 넣어가지고 커피 마셔볼게요. 정체 불명의 카라멜 마기아도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커얼 옷이어가지고 <웃음> 아무 생각 없이 아, 휘핑크림까지 얹어 먹으면 존맛탱이겠다 싶어가지고 휘핑크림을 샀는데 카라멜 마기아도에는 휘핑크림을 안 올린다더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쿠팡이랑 이마트몰 뒤져봤는데 그냥 네이버 최저가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뜯어볼게요 카페모카 이런 거에만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진짜 제 마음대로 하는 홈카페니까 그냥 근본 없이 바람의 마기아도에다가 이 핑크림을 뿌려보겠습니다. 와 대박. 어 영롱하다. 영롱 용룡 그 자체입니다. 와.